저는 비즈레이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철범입니다.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나 기존 업체들을 어,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 과정 중에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업체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컨설팅 쪽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부터 저는 해외 전시회를 참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로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디지털 컨텐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곳들의 전시회를 참여를 하다 보니 해외에 대한 네트워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필요한 파트너를 해외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네트워크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나 이제 그런 사람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다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비즈니스 영역까지도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재미있어서 지금은 아예 그거를 저희 사업의 중간 중심으로 놓고 계속 지금 이제 국내랑 해외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가정상의 그 이유로 인해서 제가 대학 진학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그 어그 당시 때 이제 뭐 수영 강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스키 강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직업을 갖게 된첫 번째가 스킨스쿠버 장비 쪽 이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스쿠버 장비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킨스쿠버 장비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사실상 고졸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를 그래서 한 8년 정도 머물고 있었던 회사에서 나와서 첫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 생활형 창업이에요. 제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창업했다기 보다는 무작정 아무런 경험이나 이런 거 없이 무작정 사실 창업을 했었던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8년 동안 그 스킨스쿠바 장비 수입한 회사에 있으면서 유럽으로부터 이제 방수 기술을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스킨스쿠바 강사였었고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를 계속 찍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부분은 국내 산이 없었어요. made in k o r 제품이 수중 촬영 장비 쪽에는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창업을 했고 삼성 디지털 카메라 방수 케이스를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 때 해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40m, 45m 방수가 되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 하우징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75m 방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했 때는 이제 1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그러한 되게 튼튼한 스펙이 좋은 그런 카메라 하우징을 만든 게첫 창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창업을 한열몇번 했던 것 같아요 열몇번 정도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창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에서의 실패에 대한 부분은 어, 저는 그때 삼성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그런 클라이언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삼성이 그 당시 때 디지털 카메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악세사리다 보니 악세사리가 아무리 좋아도 메인이 좋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삼성 테크윈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었는데 삼성 테크윈에서 그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 테크윈 창사 이래 처음으로 OEM 방식으로 차, 저희 그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선투자한 게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투자로 인해서 두 번째 거는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첫 번째 창업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 때는 또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같이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당시 때 했던 거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자금을 끌어오고 또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든 거 벌었던 걸 거기다 쏟아붓고 그런 식으로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첫 창업을 하고 나서 사실 거의 저희 아파트에 이 압류 <웃음> 딱지가 붙을 뻔할 때까지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창업은 강아지 드라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아이디어 창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되게 획기적이긴 했었어요. 2004년이었는데 이제 강아지 드라이어 무송 드라이어였는데 호수가 달려있고 빛을 갈아 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풍향, 풍 양과 온도를 조절을 할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강아지를 비기거나그런기만 해도 강아지가 말르는 근데 그게 강아지 쪽보다는 애묘인들한테 더 많이 나왔어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 드라이기만 털리면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되게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됐던 이유가 그 당시 때 경기가 정말로 안 좋아서 매일 나왔던 그런 기사가 어 애견을 갖다 밖에서 내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그리고 또 환율도 되게 안 좋았어요. 저희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러한 악재들이 겹쳐져서 그 비즈니스도 사실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도 마이너스가 상당히 컸었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로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사실 같이 힘들잖아요.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치킨이 먹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치킨이 한만원 정도 했을 때인데 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이 그렇게 몇 년을 사실 지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저는 좀 정말 심한 그런 경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완전 바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약을 들고 사실 고민을 할 정도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이겨냈었어요 사실 세상하고 이렇게 좀 하려다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겨내 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떨치고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빚을 다 청산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 보니 사업에 실패를 해도 또다시 움직여서 하면은, 어, 극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미안한 거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세번 정도를 완전히 땅바닥까지 간 거예요. 아, 정말 힘든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었 심지어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2008년도에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 하고 도저히 벤처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좀 어렵겠다 차라리 미국을 가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넘어가서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 하고 그러고 미국을 갔었으니까 미국에 가서 가게를 인수하고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시가 터진 거예요 <웃음> 그러면서 가게가 전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는 현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소파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뭐 이런 것들 다 길거리에서 팔고 그 돈으로 어, 비행기 티켓 끊고 그리고 최소로, 짐을 최소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만 한국으로 이제 보내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2010년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보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딱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제기를 한케이스예요 사실 좀저 같은 경우는 빠른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 지금 고프로 같은 걸 그때 만들었거든요 었 그리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만들었으면 대박 났을 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대표가 사실 밀어붙이는 것 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밀어붙일 때도 그거의 시장조사라든가 고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비즈니스의 모든 대상은 사실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인정하고 고객이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것만 가지고 창업을 했었고 고객에 대한 생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어 지금 돌아보면 초창기 때 창업했을 때 가장 큰 실수 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다 보니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하는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MVP 최소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러 가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린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창업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웃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경험이 없이 사실상 창업을 하는 게잘 정착이 돼서 그게 성장이 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전혀 안돼 있었어요. 그냥 아이디어와 제 뚝심과 그냥 그런 것들로 밀어붙인 창업들이었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거든요. 그럼 그런 그 재창업을 안 하고 한 번의 창업으로 잘 정착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경험을 책이나 또는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상들이나 또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쌓아가면 은 사실상 비즈니스적으로 사 사실 어 실패할 실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간접 경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웃음> 한데요. 저는 가족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사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다른 업체들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도와주고 외국이라든가 국내에 서로 매칭시켜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즐겁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 내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도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힘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의 가장 핵심은 사실 팀인 것 같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자랑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미션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팀 구성이 제가 볼 때는 그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팀을 만드는 게 사실상 정말 힘들어요. 창업자는 팀원들한테 직원 이상의 그런 역량을 바라는 게될 거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는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하기로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에서 할수 있는 부분 자체는 대표가, 창업자가 이 팀원들한테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고 같은 공동 창업자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역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조인시킬 때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합류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대표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 팀을 구성해서 이끌어가고 하는 거자체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은 팀 구성과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창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창업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창업은 창업보다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그 도전을 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로 교육이 되지만 그걸 진행하다가 도전을 멈추게 되면 그건 실패가 됩니다. 절대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